제목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 대체 뭘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웃음> 제가 지금 이거를 시작해놓고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후회가 아니라 지금 아, 모르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싶은데 제가 방금 한번 봤거든요 아, 무슨 동네 바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에? 아, 그래서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참 고민이 되지만 좋아요 한번 봐 보자고요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작년 여름에 한 보니까 7월 쯤이에요 7월 쯤에 다리 찢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다리 찢기를 한 열흘 정도 도전을 했는데 예, 실패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냥 뭐제 외장 하드만 담아놨었는데 언젠가 한번은 얘를 좀이 세상 밖으로 꺼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막상 보니까 이걸 거하이 아, 해도 될지 말지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오케이 마음먹었어요 일단 먹어봅시다 저는 보통 어떤 도전을 시작할 때 미리 인트로를 찍어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도전하는 영상만 찍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인트로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다리 찍기 같은 경우는 인트로는 나중에 찍겠다 하고 일단 뭐 다리 한번 그냥 찢어 본 거죠 다리부터 네 첫날 이제 제가 얼마나 다리를 찢을 수 있는지 확인해 놓은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휴. <웃음> 아 벌써 부끄럽다. <웃음> 네, 일단 첫날 이랬어요. 첫날에 이렇게 다리를 한번 째봤는데, 어뭐안 째지고 이때부터 뭐 훈련에 나름대로 훈련에 돌입을 합니다. 자, 데이2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 아. 하나, 둘, 셋, 넷, 자스, 여스, 여덟, 아, 열, 둘, 둘, 아, 오 이게 서서히 벌어지네요? 아, 아, 어. 아우야, 하나, 둘, 셋. 오, 조금 조금 더 째신다. 어. 아. 어, 아, 아. 어, 영상을 보면 아, 뭐 이런 얘기,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유, 민망합니다. 아. 아, 呃, 呃,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분명히 한 7, 8개월 전에 저를 보는 것 뿐인데, 왜, 왜케가 좀덜 떨어져 보이지? 이런 생각들. <웃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데이 포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더 쬐지는 것 같나요? 아아아 하좀 아, 아. 아. 줄자로 재가면서 하면 얼마나 더잘 찢어지고 있는지 경과를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줄자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아우! 한.. 1 6 0 거의 가까이 한 158에서 160cm 정도 됩니다 아! 어우 그냥 맨날 이렇게 막 찢어졌어요. 무식하게. 그냥 뭐 찢어대고, 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찢어대다가 한 10일 차쯤, 네.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어, 뭐, 나름대로 점검을 한번 얼마나 찢어지는지 점검을 해봅니다. 아! 170cm! 아! 아! 아! 아! 아우! 11차에 고통받고 나니까 음, 이거는 내가 할 컨텐츠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웃음> 아 부끄러워 지금 아, 민망해 민망해 죽겠어요 진짜 많은 분들께서 중간에 도전을 하다가 포기한 건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이첫 번째로 다리찍기네 포기할 만했죠 네 이건 안 올린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올린 게 나았어요 이거 그냥 올렸으면 흑역사 될뻔 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자발적으로 네, 흑역사를 방출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도 뭐 안되면 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다리 찢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안 맞는 것 같아서 딱히 앞으로는 할 생각이 없고요 또 다리 찢기 말고도 해야, 해야 될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도전으로 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소소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디 제영상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어떻게. <어떡해. 웃음>